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시고 문제에서 지기가 주임이면서라고 했기 때문에 AND 함수를 써야 됩니다.는 AND 가로 열어 주시고 지기가 주임이기 때문에 지기의 첫 번째 칸인 C4 셀을 클릭해 줍니다. C앞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C에서 D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기가 기본급으로 바뀔 수가 없죠 이제 4에도 달러가 있기 때문에 부장에서 가장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장 가장, 치기를 계속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4 앞에 있는 달러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상단에 있는 F4를 두번 눌러줘도 됩니다 는 쌍따옴표 주임이라고 적어주시고 콤마를 찍으면 AND 함수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임이면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총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총급여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f 4를두번 눌러주시거나 아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짝다 4000000 적어주시면 총급여가 400만원 미만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주시면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실행이 됩니다. 서식을 누르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를 해주시고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만 파란색이 적용이 됩니다.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dsum 함수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a12부터 13셀에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점 동부를 블럭 씌워 주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a 1 2셀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글꼴이나 테두리 때문에 점수가 감점이 되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꼴이나 테두리 선은 점수의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지점 동부 적혀있으면 됩니다. 조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는 t h s u m 을 적어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말합니다. 지점부터 끝까지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필드는 지점에서 합계를 구할 거면 지점, 이름에서 합계를 구할 거면 이름, 매출액에 합계를 구할 거면 매출액, 순위에 합계를 구할 거면 순위입니다. 저희들은 매출액에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파란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3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콤마 조건은 지점이 동부이기 때문에 범위 설정해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동부 지점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까지는 표시하지 말고 1000원 단위부터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올림이기 때문에 라운드 업을 쓰시면 됩니다. 라운드 업 넘버는 뒷섬으로 구했기 때문에 맨 뒤에 콤마 마이너스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100원이 올림이 돼서 1000원이 됩니다.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상여금이 1200보다 큰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는 카운트 입스 가로를 열어주시고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상여금이 12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상여금의 범위를 씌웁니다. 콤마, 썸이스 카운트이프스, 에버리지 i f 스는 조건에 반드시 쌍따옴표를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크다, 1200, 000 적어주시고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앞뒤로 반드시 쌍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콤마,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본급에 먼저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두 번째로 쌍따옴표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를 적어줍니다. 근데 이제 함수를 써야 되는데 함수는 평균을 써야 되죠. 평균 이상인 기본급을 찾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에버리지를 적어야 되는데 쌍따옴표 안에서 av를 적으면 함수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쌍따옴표를 닫고 a n 연산자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A, V. 그럼 이제 자동 완성이 되죠. a v e r a g 기본급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평균이 구해지고 그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기본급의 개수를 셀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끝이 났고 세 번째 조건은 없기 때문에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수는 3명이 됩니다. 이제 끝에 명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뒤에 앤드 연산자 강따옴표 명을 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3명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열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추주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드 함수로 먼저 성별을 나타내는 여덟 번째에 있는 문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는, 미드, 가로 열어주시고, 주민등록번호에서 가져올 건데, 콤마. 파트넘 시작하는 위치는 여덟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콤마. 가져올 글자 수는 한 글자를 가져오면 됩니다. 1.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여덟 번째에 있는 성별을 나타내는 2라는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남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choose 를 쓰겠습니다 가로 열어 주시고 indexNum은 위치 값을 말합니다. 1이면 value1의 값을, 2면 value2의 값을 적어줍니다. 콤마를 해주시고 적을 때는 상단에 함수 삽입을 클릭해 주시면 작업이 편하기 때문에 함수 삽입을 클릭하겠습니다. 밸류 l 1에 쌍따옴표 없이 그냥 남이라고 입력하고 키보드의 탭키나 아니면 밸류 l 1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생깁니다 밸류 l u 2는요 밸류 l u 3은 남, 밸류 l 4는 열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생기는게 보이시죠? 그래서 추즈를 사용할 때는 FX를 눌러서 작업하시면 자동으로 쌍쌍표가 생성되기 때문에 편합니다. 하기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3이거나 1이면 암이 됩니다. 2 또는 4는 뭐가 됐죠? 똑같은 문제를 if, or, mid 함수를 이용해서 풀라고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mid 함수만 써주시고 이 mid가 1하고 같은지 비교를 해줍니다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left, mid, right는 결과 값이 문자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쌍따옴표를 앞뒤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엔터치면 1인건 True가 나오고 1이 아닌건 f a l s e 가 나옵니다. 근데 쌍따옴표를 해주지 않으면 전부 거짓이라는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1이 True인데도 밑으로 드래그하면 거짓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쌍따옴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또는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5하를 적겠습니다. 가로 열어주시고 뒤에 콤마를 찍어주시면 또는이 됩니다. 그러면 1또는이니까 Ctrl-C 복사하셔서 Ctrl-V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3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1 또는 3이면 True가 됩니다. 가로를 닫겠습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1 또는 3이면 True가 됩니다. 이제 if문을 써주시고 가로 열고 맨 뒤에 콤마를 찍으시면 1 또는 3이면 쌍따옴표 남을 해주시고 콤마 1 또는 3이 아니면 남는 값이 2 또는 4죠. 그때는 쌍따옴표 열을 해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위로 드래그해도 값이 구해집니다. 아래로 드래그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 또는 3인 값만 나무로 구해졌습니다. 라지 함수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l a r g 를 선택해 주시고, array는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을 구할 범위를 말합니다.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k는 몇 번째를 나타내죠? 1을 적어주시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188입니다. 근데 이대로 밑으로 드래그 하시면 188이라는 값이 정확하게 계속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값은 범위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위를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폴론만 범위에 포함되면 앞에 뒤에 나머지는 포함되지 않아도 전체가 선택된 것과 똑같습니다 F4를 누르실 때마다 달러가 추가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엔터 쳐 주시고 아래로 들어가시면 전체의 값이 188을 정확하게 구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라고 했기 때문에 if를 주겠습니다. if 가로 열어주시고 188하고 같으면 이 되는 거죠. 는 총점을 클릭해 주시면 1 8 8과 같은 값은 t r 가 되겠죠. 콤마. t r 인 값은 최우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값은 우수와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공백을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이 품은 전체를 범위 씌워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공백을 범위 씌우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이면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점수이면 우수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공백이 됐죠. 엔터를 치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최우수, 우수가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지원학과는 원서 번호의 첫 번째 문자를 이용해서 아래표에 같은 m이니까 m과 같은 건 멀티미디어 학과죠. 그래서 원서 번호에 있는 첫 문자로 학과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m 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left 함수를 먼저 쓰겠습니다 는 left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표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각각 코드가 옆으로 가기 때문에 Hlookup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프트 앞에 Hlookup을 적어주겠습니다. 루 l 밸류는 찾는 값인데 레프트로 이미 구했기 때문에 뒤에 콤마만 찍겠습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left로 추출한 m을 찾을 표의 범위죠. 그래서 s부터 멀티미디어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할 때 표의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rowindex num은 첫번째 줄의 값을 가져오면 m을 가져오고 두번째 줄의 값을 가져오면 멀티미디어를 가져오죠. 저희들은 멀티미디어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2를 쓰겠습니다.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글자를 찾아서 찾아올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정확하게 지원학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a라는 각각 코드는 아래 표에 없죠. 이럴 때는 코드 오류를 표시하기 위해서 ifError를 써주겠습니다. ifError 만약에 value는 에러가 아닌 정상적인 값이면 value죠. 콤는 낭따옴표 코드 오류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정확하게 값이 구해지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를 푸실 때는 가장 먼저 셀의 이름부터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C10셀을 클릭해주시고 이름 상자에서 집행 앱 학계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타가 발생했다면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에서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시나리오 문제는 오타 한 글자만 있어도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오타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D10세를 클릭해 주시고 집행률계를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름 정의가 끝났다면 집행률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집행액합 개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집행률 개가 D10 셀이죠. D10 셀이 변할 때 C10 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D10 셀을 클릭하시고 상단에 데이터,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르시고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인상이라고 적겠습니다. 변경셀은 저희가 이미 D10셀을 선택해뒀죠. 확인만 하겠습니다. 집행율 개를 8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가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인하를 하겠습니다. 변경 셀은 D10 셀이 맞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집행률계는 5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하지 않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결과 셀은 C10 셀을 해주시면 되죠. 확인. 그러면 집행률계 집행합계가 나오고, 80, 50일 때 집행액의 합계가 구해집니다. 시나리오 요약은 분석작업 1의 왼쪽에 위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분석작업 1에 오른쪽에 위치시키라고 하면 시나리오 요약의 가운데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까만색 화살표가 좌측에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까만색 화살표가 분석작업 1의 오른쪽에 있으면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저희들은 분석작업 1의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위치시키고 끝을 내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나,다라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로 만드셔야 됩니다. 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데이터에서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포지션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차 순으로 확인을 누르셔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렬해서 내림차순을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렬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목록 항목을 클릭하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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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투수 중에서 색깔 있는 셀이 상단에 오게 되고 내야 수 중에서 색깔 있는 셀이 상단에 오게 됩니다. 매크로를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개발 도구를 클릭해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셀 포인터가 표의 바깥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으로 해주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N4 셀에서는 AV Average를 선택해 주시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고 상단에 기록중지를 누르겠습니다. 개발도구에서 탑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시고 C17셀부터 D19셀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놓고 a l t 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평균을 선택해주시고 확인 단추 2를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 평균값을 지워주시고 셀 포인터를 아무데나 두신 다음에 평균을 눌렀을 때 평균이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범위가 씌워져 있든 범위가 씌워져 있지 않든 셀 포인터가 다른 곳에 가든 평균만 구해지면 모두 정답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셀 포인터를 표의 바깥쪽에 놓아주시고 매크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B3셀부터 B14셀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겠습니다. D3셀부터 D14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넣으시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상단에 홈을 클릭해 주시고 글꼴 색에서 표준색 빨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표준색 빨강이 끝났기 때문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삽입을 누르시고 도형 기본 도형에서 빗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F17부터 G19까지 드래그해 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놓겠습니다. 서식이라고 적어주시고 가운데 정렬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렬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해서 서식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1월을 범위 설정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3월을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글꼴 색을 자동으로 해주시고 아무 셀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을 클릭했을 때 1월과 3월이 표준색 빨강이 적용되면 정답입니다. 차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기간 통신 서비스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데이터 계열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계열이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모두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차트 영역에서 아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해주시고 A1셀과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를 해주시고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 줄에 는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A1셀을 클릭해 주시면 연동이 됩니다. 엔터 쳐 주시면 차트 위의 제목이 A1셀의 내용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2019년에 부가통신 서비스를 클릭해 주시면 모두 선택됩니다. 다시 한번더 클릭하시면 2019년 계열의 값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을 누르시고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에서 더블 클릭을 해 주시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레이블 내용이 값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로 설정하겠습니다. 계열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계열 옵션에서 계열 겹치기를 0으로 적어주시고, 간격 너비도 0으로 적어주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값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예시된 그림과 똑같은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레이블이 틀렸죠? 데이터 레이블이 여기에 있는 2019년의 값이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에서 한쪽끝에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은 다시 한번 더 클릭해서 키보드의 딜리트로 지우시면 됩니다. A3셀을 클릭해 주시고 4번 성명, 부서, 입사일자, 직통번호, 주소지, 실적까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대소문자 하나만 틀려도 0점이기 때문에 대소문자 혹은 띄워쓰기 혹은 점 하나 틀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입사일자 같이 날짜를 적으실 때는 15-5-18을 적으시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17-2-18을 적으시면 됩니다. 16 빼기 3 빼기 1, 18 빼기 11 빼기 15 하시면 됩니다. 0이 가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제 한쪽 부분만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실적에서 1, 2, 5, 3, 0만 적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신표가 나옵니다. 3, 5, 1, 2, 7, 6, 5, 2, 3, 8, 8, 2, 6, 0만 쓰시면 됩니다. 이미 셀 서식이 통화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값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표는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그때 수험자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엑셀 창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